반갑습니다. 오늘은 TV 조선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내일은 국민 가수의 점수 계산법을 산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국민 문자 투표가 중요하다고 어렴풋이 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국민 가수의 결승 최종 점수는 마스터 점수가 36%인 900점이고 그리고 방천객이 주는 관객 점수가 12%인 300점이며 대국민 문자 투표는 52%인 1,300점으로 총 합쳐서 2,500점이 만점입니다. 올 3월에 끝난 미스트로이는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가 1,100점이었었습니다. 국민 가수는 그보다 200점이 많은 1,300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라운드 점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나 대국민 문자투표 점수입니다.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는 김동현이 1위였으나 박창근 씨가 대국민 문자투표 36만 7031표를 얻어 만점인 1300점을 획득하여 순위가 1위로 역전되었다. 2위인 김동현씨는 25만 2390표를 얻어 893.97점을 획득하였다. 김동현씨가 50점을 앞서고 있다가 대국민 문자투표에서 400점 이상을 앞서다 보니까 50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350점 이상 역전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은 대국민 문자투표가 결정적이라는 의미이다. 결승 2라운드에서는 미스트롯2에서는 양지은씨가 7 9만4 0 1 3표를 획득하였습니다. 2위인 홍지은씨는 6 0만3 4 5 6표를 획득하였고요. 약 19만표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은 양지은씨가 1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청률이 그때보다 적은 관계로 1위는 약 3에서 40만표 2위는 2에서 30만표를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만표 이상 획득한 사람은 이솔로몬, 김동현, 박창근씨 3명이니깐 이솔로몬씨와 김동현씨가 1위로 역전하기 위해서는 약 20만표 이상 많이 획득하여 역전을 시켜야 1위로 갈 수가 있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라운드에서 가사를 까먹거나 박자를 놓친다면 예상의 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주 목요일이면 알수 있겠죠. 감사합니다.